장난한사 잔잔, 당신 잔잔, 잔잔,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잔 하나 없는데 눈치 없이 당신 원합니다 세상잔잔 잔잔잔, 잔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지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작은 이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죽어만 있는 나는 법쟁이랍니다 미련 때문에 내 손으로 당신은 못 놀이다 내 눈에 당신이 박혀서 다를 무엇도 볼수 없어서 가슴에 옮겨와 달라는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작은 이말만 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수모만 있는 나는 겁쟁이라 가는 사람 은, 한번씩나도 몰래 새 어나 와서 이른 일은 아니 죠？너 울 고, 부 지도 거진 내 마음 으로, 당신이 귓가에 닦아서 말하려 해도 당신 아프실 때면 뒷걸음하지는 누구나 범제이랍니다 그대만 나는 기다립니다